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택구와 부동산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집에 대한 이야기로 아파트에는 없고 단독주택에는 있는 8가지 좋은 점입니다. 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그리고 상가주택 등 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여기저기서 계속 올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왜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로만 몰려드는지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 집콕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파트는 좁고 답답해서 많은 한계를 드러냈는데도 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향후에는 어떤 주택이 각광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8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다양한 방과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파트에는 없고 단독주택에 있는 것으로 가장 생각나는 것은 다양한 공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무리 넓고 좋은 아파트라도 겨우 방3 4개에 거실, 주방, 화장실 2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우선 층으로도 지하층에서부터 1층, 2층의 다락 그리고 옥상, 정원까지 다양한 층 구성도 그렇고 여기에는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하실에는 운동실, 음악실, 오디오룸 등이 가능한 다목적실을 만들 수가 있고 1층에는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넓고 높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만한 크기의 다용도실과 팬트리 그리고 예비실을 만들 수가 있으며 2층에는 안방과 자녀방에 서재까지 물론 안방에는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은 기본에다가 또 중정도 있습니다 화장실은 공용과 부부 전용을 포함해서 각 층마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서너 개의 화장실도 있죠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다락이 있다는 것은 단독주택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인데 경사지붕에 뻐꾸기창까지 있는 다락은 아이들이나 주부들에게 꿈의 공간으로서 이곳에는 아이들의 놀이방이나 작업실, 서재, 기도실 등 각자의 취향과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층에는 마당이나 정원이 있어서 아이들이 놀거나 꽃과 화초, 잔디를 심을 수도 있고 특히 옥상, 정원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곳에는 바베큐나 아이들의 놀이공간 또는 운동공간 그리고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 수가 있는 데크와 텃밭, 꽃밭, 연못, 세장 등 재미있는 공간들을 만들 수가 있으니 그저 먹고 자고 싸는 공간만 있는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파트에서는할수 없고 단독주택 등 개별형 주택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다양한 취미와 문화생활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공간과 방은 특히 코로나 시대로 집콕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뿐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거주문화도 집이 경제와 문화 의 중심으로 발전되어야 하는데 이런 생활에서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주택난이나 주택의 보급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다 보니 집이란 그저 단순히 먹고 자고 싸는 기능만 충족시키는 데 만족하다 보니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뒷전이었고 또 온종일 남편은 직장이나 또 아이들은 학교나 학원에서 지내느라 주부만 집에 머무르는 라이프 스타일이었지만 이제는 온 가족이 온종일 집콕 생활을 해야 하는 생활 방식에 지금 같은 아파트 구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문제로 근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부부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온종일 집에 머물러야 하는 아이들의 스트레스와 층간소음 유발로 이웃간의 문제까지 더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뿐만 아니라 날로 향상되는 의식 수준의 발달로 우리나라의 거주 문화 즉 집의 구조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공간과 방을 만들어서 가족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취미와 문화생활을 할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은 이제 대세가 되는 상황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독립된 서재나 공부방은 다른 어느 방보다 필수적이고 중요한 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에서 근무와 공부를 해야만 하는데 아이들이나 생활로부터 방해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과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할 것은 이웃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과 생활로 바로 이것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생활에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차이점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모든 게 풍조하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더 상막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웃이야 남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들 사이, 부모자식 사이, 형제끼리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나치게 독립성 즉 프라이버시만을 강조한 건축 특히 가족끼리 살아가야만 하는 아파트가 문제인데 살기만 좋고 편하기만한 아파트는 도무지 이웃이나 가족간의 소통이란게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거창하게 만든 입구와 경비 그리고 울타리로 이웃마을 특히 주택마을 사람들과는 아예 소통 자체를 거부하고 있죠. 아파트 동네와 주택동네 그리고 아파트끼리도 구분하여 차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현관문만 닫아 버리면 독립성이 완벽한 아파트는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남을 신경 쓰고 싶지도 않으며 그저 나 혼자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는데 아파트는 그야말로 최적의 집인 것입니다 또 가족마다 각자의 방이 따로 있는 것도 문제죠 각자 자신들의 방이 따로 있어서 몇명 되지 않은 가족이나 형제끼리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드물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두가 각자 방에서 공부를 하거나 게임을 즐기는 게 요즘 아이들의 세태로 이러다 보니 가족이나 형제끼리 대화를 하거나 놀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가족 간의 사랑이나 형제 간의 우애가 싹털 기회가 없습니다. 형제끼리 뭐부대끼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는 것이죠. 뭐 얼굴을 보거나 만나거나 이야기를 해야 싸우기를 하든지 형제가 애싹틀 텐데 도무지 그럴 기회 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회를 박탈하는데 아파트가 크게 공헌하고 있는데 각자의 방과 가족들이 함께 할 만한 공간이 없는 바로 그런 아파트가 이런 생활을 더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족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거실이라는 곳인데 어쩌다가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도 이곳은 테레비 방이 되어버려서 테레비를 보느라 정신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그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깨닫지 못하며 살고 있고 모두가 극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공간과 방이 필요하며 그러한 공간은 자연스럽게 가족과 함께 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당이나 정원, 운동실이나 음악실, 다락공간, 옥상 정원의 데크와 꽃밭, 텃밭 등이 바로 그런 공간들인 것이죠. 온 가족이 이런 공간에서 같이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놀이방에서 형제들끼리 같이 놀며 옥상 데크에서 가족끼리 바베큐도 하고 아이들이 꽃밭과 텃밭을 가꾸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족과는 대화와 행복이 싹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간에서의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은 어쩌다 거실에 모여도 테레비에만 빠져 있거나 자기 방에 틀어박혀 게임이나 컴퓨터에 빠져 사는 아파트 생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으로 이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이제 네번째로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단독주택에는 있고 아파트에는 없는 것이 많은데 오직 아파트에는 있고 단독주택에는 없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층간소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아파트에 사는 부모들치고 아이들에게 뛰지 말라고 닥달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고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치고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아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관의 불화와 다툼으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일어날 정도다 보니까 정부에 나서서 각종 대책과 관련 법까지 만들 정도이니 아파트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원래 아파트라는 집에서 이 층간소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법으로 바닥서라브를 두껍게 만들고 바닥에 완충제를 넣으라 해도 위층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음의 종류는 다양하지요. 가구나 살림살이를 움직이는 소리, 운동, 음향기구, 어른들의 발소리 등으로도 발생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들의 뛰고 내달리는 소리입니다. 이중 이사나 공사와 같이 일시적인 것도 있지만 아이들처럼 수시로 아무 때나 발생하는 경우가 문제로서 뛰고 내달리는 아이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 살면서 층간소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닥에 매트를 깐다느니 아이들에게 쿠션이 있는 슬리퍼를 신게 한다는 등 기발난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보지만 이는 궁여지책에 불구하고 오직 두가지 방법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아파트를 떠나거나 층간소음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겠습니까? 아파트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소음 발생의 원천인 뛰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니 과감하게 아파트를 떠나는 것입니다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일이니 우리들의 소중한 아이들에 비하면 아파트야 빈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빈대 같은 아파트야 언제든지 살 수가 있지만 금쪽같은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층간소음 걱정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내달릴 수 있는 집 바로 단독주택으로 현대판 삼천지교를 하는 것입니다. 제발 아이들을 층간소음에서 해방시켜줘야 합니다. 뛰고 싶을 때 마음껏 뛰게 해주고 내달리고 싶을 때 실컷 내달릴 수 있도록 해줘야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후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때의 아이들에게는 공부도 좋지만 심신을 단련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뛰지 말라고 닥달을 하고 겁을 줄 일이 아니라 더 뛰라고 더 내달리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집인 마당과 정원 그리고 아이들에게 꿈과 로망의 공간인 다락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마음껏 뛰놀고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뭐 돈도 좋고 부동산적인 장래성도 좋고 생활의 편의성도 좋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우리들의 금쪽같은 아이들이고 아이들의 장래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지금까지 아파트에는 없고 단독주택에는 있는 8가지 중.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다양한 방과 공간으로서 마당이나 정원, 다목적실, 서재, 작업실, 다락, 놀이방, 데크, 옥상정원의 꽃밭과 텃밭 등에 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다양한 취미생활과 문화생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로 층간소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다 보니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나머지 5번에서 8번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에 말씀드릴 5에서 8번까지는 가격과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집에서 살수 있는지 등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아쉽지만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 향후 변화될 시대에 대비해서 과연 어떤 집이 각광을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도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쪼록 오늘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